모든 일엔 다 때가 있습니다. 시절 인형 타이밍 이 있어요. 이 카르마가 무르익다가 탁 열매를 맺는데 그 타이밍이 있어요. 농사 농사에 다그 때가 있듯이 씨 뿌려놓고 바로 열매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씨를 뿌려놔요. 거기에 자라요. 우린 잘 몰라요. 자라고 있는 줄을. 그게 딱 열매 맺을 때가 있어요. 열매 안 맺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게 딱 인생의 어떤 시절 인연으로 찾아오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무수하게 씨를 뿌리고 배양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향유 안할수 없습니다 좋은 거건 나쁜 거건 그러니까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이 때가 되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들인 노력들이 때가 되면 딱 열매 맺는데 그렇게 공들여 키운 셈이 돼요 근데 열매만 내가 향유하기 싫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가 있어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막 결과를 내려고 하면 잘 안되죠 깨어서 시절 인연을 그 당장 보려고 하지 마시고 깨어서 자명한 쪽으로 내가 처한 카수바경 내가 처한 카르마는 그대로 수용하되요 어떤 일을 겪든지 수용하세요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난 거니까 고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육바라밀로 경영을 하다 보면 요한수한수 한수 놓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육바라밀에 과보가 맺혀서 내가 수확하게 됩니다 그럼 그 때에 다가가면요. 분명히 시절 인연이 이제 도래할 때 같으면 느껴지죠. 왜냐하면 더 거부할 수 없는 카르마의 엄력이 작동합니다. 내가 어떻게 한거 하기 힘든 엄력이 작동해요. 그래서 어떤 결이 보여요. 일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게 보여요. 결이 보이고 열매 맺을 때한거 하기 힘들어요. 그 결매 그 열매 맺을 때 항상 나와 남과 함께 누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육바라밀로 향유하려고 노력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 열매 맺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때가 때가 물이 익어서 터진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죠. 안될일안될될일 될. 될, 될. 될 일은요 될 일은 실수를 해도 자꾸 더잘 돼요. 잘 되는 쪽으로 굴러갑니다. 아버지가 그쪽으로 굴려요. 안될 일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게 틀어집니다. 신기하죠. 적절한 타이밍이 또 있어요.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고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러죠. 그거다 시절 인연과 관련된 것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등장하느냐 이런 게다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인연에서 근데 그게 그 거대한 카르마의 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흐름 속에서 그냥 그한건한 한 건만 보면 이해가 잘안 되실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애초에 정해졌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뭔가 뿌리고 거, 이, 배양했던 것의 결과물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 육바람에 맞는 또 씨를 계속 열심히 잘 뿌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애고가 원하는 상황으로 안 돼도 결과적으로 다잘 되게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숙명론은 아니에요. 단순한. 우리가 뿌린 거는 책임져야 된다. 단, 지금 또 우린 뭘 뿌리고 있는지 돌아보자.